안녕하세요. 구운리뷰의 꼬입니다. 64%의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시니 안할 수 없겠네요. 제가 오늘 리뷰할 게임은 세가지입니다 음... 잘못 들은 거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철도 관련 게임 세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왜냐고요이 게임들은 힐링이 되거든요. 아, 이세개 중에 하나는 내 스타일이지 않겠습니까? 미니메트로, 트레인 레일웨이 빌더 앤 컨덕터, 그리고 컨덕 디스입니다. 뭔가 이름만 들어도 트레인, 컨덕트 하는게 아 벌써 이거 철도 게임이겠구나 하는 느낌의 필이 딱 오시죠? 우선 미니메트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 꽤나 유명한 지하철 노선관리 퍼즐 게임입니다. 미니메트로에서 여러분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의 지하철을 설계하는 지하철 노선 설계자가 됩니다. UI는 심플하고 깔끔하며 조작은 직관적이고 도전과제는 제 도전정신을 자극합니다. 차례대로 오픈되는 세계각지의 맵은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도 부여합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게임에 접근하기가 쉽고 접근하기 쉬운 만큼 순식간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몰입감도 엄청나죠. 이 게임은 반드시 실패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들은 점점 더 빨리 생기고 승객들은 점점 더 빨리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게임 속에서 매주 제공되는 리워드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궁예한테 관심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 게임은 복잡할 이유가 없는 게임입니다. 제공되는 여러가지 조건을 가진 맵에서 어떠한 위치로 가고 싶어하는 승객들을 수송해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기 때문이죠. 여러 개의 노선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대의 객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차의 숫자 자체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터널을 사용해야 하고 승객들이 많아지면 환승력도 필요합니다. 심플한 룰 속에서 다양한 변수를 통해 게임의 재미를 만들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맵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등장하는 역의 모양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더 빨리 늘고 매회 열차를 두 개씩 받을 수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환승력을 이용할 수 없는 등세개의 맵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멀 모드, 엔드리스, 익스트림, 크리에이티브 등총 4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노멀은 기본, 엔드리스는 얼마나 많은 승객을 날랐는지에 따라 자산을 받는 모드, 익스트림은 노선을 한번 깔면 수정이 불가능한 리얼, 현실반영 도시설계, 미친 모드입니다. 크리에이티브는 샌드박스 모드로 내 마음껏 만들어볼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너무 심플해서 자칫 루즈해질 수 있는 점을 이렇게 다양한 모드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에서 승객 2,100명 수송하기, 뭐 서울에서 터널을 한 노선만 설치하기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제시해서 성취감을 또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심플함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반복적인 플레이로 인해 쉽게 질릴 수 있습니다. 맨날 짜장면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벌써 토가 나오네요. 튜토리얼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모바일로 컨트롤할 때 다소 부정확하게 연결되거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막치죠 사실 단점을 찾다보니 별로 없네요. 굳이 단점을 찾자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무려 1 4 0 0원의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아 대신 인게임 결제는 없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플지 대신 체험해볼 수 있는 게임 승객들의 인내심이 왜 이리 없는지 원망하게 되는 게임 당신의 시간을 순식간에 없애줄 본격 지하철 노선 설계 퍼즐 게임 미니메트로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트레인 레일웨이 빌더 앤 컨덕터입니다. 미니메트로가 노선 설계를 위주로 했다면 이 게임은 열차의 관제사가 되어보는 게임입니다. 하는 일은 철도 관제사인데 왜 승객을 수송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카툰 그래픽과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의 사운드 그리고 뿌뿌 하고 출발하는 열차음이 묘한 중독성이 있는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그래픽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간단한 조작 방식과 그 안에 녹여낸 철도 관제사의 고충은 상상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조작해야 하는 것은 몇개 없습니다. 신호기를 조정해서 열차를 세우거나 맵에 열차를 진입시키거나 역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다 태웠으면 출발시키고 선로 변환기를 조정해 열차의 방향을 조정해주면 끝입니다. 고작 다섯 가지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열차가 지나가는데 선로 변환기를 누른다거나 이미 늦은 타이밍에 신호를 바꾼다면 열차는 지나가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지 않거나 내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승객들이 짜증을 내겠죠? 그렇게 되면 힘들게 번 돈이 깎이게 됩니다. 각 맵마다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그 금액을 달성하게 되면 클리어입니다. 초반에는 매우 간단하지만 뒤로 갈수록 간단하지 않죠. 어? 잠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야야 잠깐 잠깐! 잠깐! 야! 안돼! 사실 미니메트로는 무조건 실패하도록 게임이 디자인되어 있어서 미션을 클리어했을 때의 성취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 트레인 레일웨이 빌더 컨덕터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고 해당 미션을 클리어했을 때의 쾌감은 와 나도 이거 빡대가리가 아니구나 할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짬날 때 한판 한판 하기도 좋고 자려고 누워서 한판만 할까 하다간 한시간승사이었습니다 다만 언어가 영어 게임이기 때문에 튜토리얼에서의 언어의 장벽이 있고 이 망할 폰트는 왜 이걸 썼는지 영어를 알더라도 언어의 장벽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매번 클리어시 나오는 광고가 좀 짜증나긴 한데 1.02달러면 광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새 1달러면 과자도 못 사먹을 돈이죠? 1달러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게임 트레인 레일레이 빌더 앤 컨덕터였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컨덕트 디스입니다. 와 이거 브금 딱내 취향인데? 이거 뭔가 갓겜 스멜이 나는데. 컨덕트 디스는 그래픽이 좀더 친근한 3D의 귀여운 형태로 바뀐 트레인 컨덕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세우고, 달리고, 분기기를 조정하고, 세 가지만 잘해주면 되기 때문에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게임을 달성하는 조건도 돈이 목적이 아니고, 승객을 일정수가 될 때까지 수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눌러주기만 하면 된다는 간단한 조작 속에서 뭔가 심오한 도전의식을 짐어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잠실력을 지나쳐서 신청까지 가고 있네요. 이거 첫판이라 그런가 아무것도 안해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막 깨지네. 아이고 뭐 사실 게임 난이도 별것도 아니네. 엄청 쉽네. 아... 이 게임을 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요 아저씨 기차가 오는데 브레이크 안 밟아요? 아니 이 동네는 뭐 이렇게 기차가 많이 다녀 하, 단순히 터치만 해주면 되는 그런 쉬운 게임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여러분의 멘탈이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 아저씨들은 브레이크라는 걸 모르거든요 오로지 직진만 합니다 무료 게임이다 보니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가 나오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열차가 터져서 빡침 모드에 들어가면 광고가 딱 나와서 더욱 깊은 빡침으로 만들어주죠 5,900원을 내면 광고를 없앨 수 있는데 앞선 두개의 게임보다 가격대가 좀 다섯 배 정도 비싼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안 터지고 하면 광고를 안 보고 할수 있습니다. 자 무과금으로 광고 한 번도 안 보고 올 클리어한 용자분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구분 리뷰 철도 관련 게임 세가지를 리뷰해봤습니다. 머리 아플 때 그렇다고 RPG의 대장정을 떠나긴 좀 그럴 때 10분, 20분 잠깐 시간이 남을 때 즐기기 좋은 게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